그리고 연준의 쌀을 받으요 만약에 쪼어주세요. 대해서 기숙 선생님이나 <웃음> 아니면 뭐의무대결을 시켜놔야 될것같아요 <웃음> 하이. 하이! 하이! 모든 것은 연준의 손끝에서 이뤄진다! 연준의 싸움! <웃음> 자 연준의 살로 오늘 또 무려 3회입니다 3회 세 번째 손님이 왔어요 오늘은 세 번째 손님으로 박! 주전씨 박수, 박주전 어. 전씨 박주전 씨를 모셨는데요. 네. 현을 현재로 하고 전을 그러니까 현재 이전 이런 느낌으로 제를아 아, 오케이 오케이. 박주전 씨. 박주전 씨. <웃음> 저희 그 살롱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1회차 살롱을 봤는데요 네, 네. 오늘 눈좀 각오하고 왔거든요 어, 아 눈, 눈물 왕창 흘릴 각오하고 아 네네네네 네, 네, 네. 다시는 아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1회차 손님이었잖아요 아, 아, 2회차 네.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날부터 제가 눈화장에 관심을 엄청 가지게 되었고 평소에 네요! 연주한테도 엄청 물어보고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아막 촬영 있을 때도 막 저한테 네. 화장품 있냐고 해달라고 하고 네. 진짜로 마음에 드셨던 거 네. 같더라고요 올리병 가가지고 화장품도 샀어요, 같이. 같이 사는 거 도와줬어요. 맞아요. 올라온 데스데 지금 변화를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많은 변화를 노리고 있는데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컨셉은 콘셉트 뭔가요? 오늘 컨셉이요 스모키, 스모키 섹시 약간 스모키. 이런 느낌으로 완전 주장한... 악녀 이런 느낌으로 환불녀 환불녀로 갑시다. 아 원래 약간 섹시한 이미지는 있... 큐티, 섹시 이런 느낌으로 이번엔 좀 다른 섹시 느낌으로 바꿔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는 하고 오셨다고 했고요 네 제가 웜톤이잖아요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쿨톤 아이템들을 다 털어왔어요 그래서 다새 거예요 맞아 그냥 완전 새 거인 거 보이세요? 와 진짜 쎄 거다. 아, 근데, 근데 지금 완전 색 거는 아니네요. 피부만 하고 왔죠. 뭐 피부를... 안, 안 했죠. 렌즈는 왜 꼽았어요? 안 보이는데요. 저 실용 렌즈예요 아. 이거. 일단 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정말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일단 섀도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죠? 음명이라고 하죠? 네 오늘은 굉장히 스모키하게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두덩이를 굉장히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요즘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진짜 네. 보여. 봐봐 벌써 지금 그냥 거의 오, 한 모든 마, 느낌! 한대 맞았는데? 한대 맞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모키여서 완전히 이렇게 어두운 약간 블랙블랙한 느낌을, 약간 블랙한 블랙한 블랙한 블랙. 느낌을 블랙.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쑥검렉이는 처음 봐요. 무대 마이크를 하고 오셨네요. <웃음> 옆머리로아 네. <웃음> 기으 엘비스 프레즐이나니다 근데 스모키를 진한 게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스모키를 잘안 하는 게아 해본 적은 있어요? 메이크업 모델 했을 때 했었죠? 아. 원래 메이크업 대회 모델 많이 했거든요 오. 좀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좀 실패할 확률 <웃음> 다 감수하고 봐주세요 <웃음> 네. 지금 약간 한 5방 정도 맞았다고 볼수 있겠죠?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쪽 엄청 맞았어요 <웃음> 오박 메이크업? 오방 메이크업 어? 아, 이제 8방까지 하면 8방 미인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맞아요 지금 거의 귀신인데요? 말이 그거... 아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 지금까지는 <웃음> 네 아좀이상한 다섯방 맞은건 괜찮고귀신 같은 안돼요? 여기는 연주네, 살롱이에요 연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어! 지금, 지금, 지금, 어 죄송해요! 아니 아, 괜찮아 지금, 지금, 지살 지금, 지요 지금 몇? 벌써? 네 한숨을.. 벌써요? 네? 아 숨을, 숨을 못 참아가지고 네 이제 가장 어두운 섀도우로 좀 그윽하게 라인 스머징 같은 거 해주고 섀도우는 끝! 아, 바로 네. 끝납니다 지금 색을 한몇개 정도 썼죠? 네개 정도 썼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그라데이션의 끝하왕이네요 맞아요 응. 화장은 그라데이션이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볼 재미를 또 하나 찾았어요 뭐 하나 칠할 때마다 표정이 계속 바뀌어요 그거 어, 중점적으로 어. 보면 진짜 재밌어요 저는 말하면서 한두번 정도 더 먹겠어요 <웃음> 특징이 인중이 길어지네 지금. <웃음> 아 그럼 집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아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환불 받아야 되니까 제가 환불할 옷도 가지고 왔거든요 아옷 가지고 받아요. 오셨어요? 제가 이제 환불을 해야 할옷아그 저한테 시키시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웃음> 될 아, 이제 뷰러를 해줄게요 뷰러 뷰러가 또 이제 눈 찔리기 딱 좋거든요 네좀 무섭네요 <웃음> 자 라이터 라이터를 눈썹에 하는 건가요? 뷰러잉. 뷰러잉이 역할이죠? 네 맞아요. 지금 엄청 밑에까지 하니까 오! 왜? 내가 지금 구미호랑 얘기를 하고 있는 <웃음> 거같요오 구미호라는 표현이 굉장히 작아 구미호? 그, 렌즈가 있어가지고. <웃음> 속눈썹이 너무 예쁘신 고객님이에요. <웃음> 그래서요? <웃음> 어머, 여기에서 진짜 각도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음. 예뻐요. 아! 어, 나 어, 나 고... 어! 어! 죄송해요! 아! 어, 나 어, 나 어, 고... 어. 괜찮으세요? 이거 연준의 사람 같으면 만약을 대해서 피부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필리핵직조대나 <웃음> 의무대기를 시켜놔야 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표정이 너무 웃겨 보이거니였어. <웃음> 네뭐가있는데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악녀 메이크업의 핵심은 아이라인이에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눈꼬리가 아, 음... 내려가 올라가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웃음> 이렇게 파나네 <편한>. <웃음> <목소리> 와 이따 이, 이 표정이 부럽다 이 도담 오 비슷해 비슷해 너 해봐 너 해봐 약간 약간 이 멸치 살짝 빨려야 돼오 된다 된다 된다 영둥이 저렇게 쓰면 참 잘생겼는데 <웃음> 지금 아이라인이 너무 선명하게 응. 딱 이렇게 있으니까 블랙 컬러로 스머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머징! 네. 스머징. 스머징이라고 하는 건요. 네. 너무 혼자 뚝 떨어져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조화가 되게끔 <웃음> 연결감을 준다 이거잖아요. 언제 또 그렇게 배우셨어요? 저분도 말씀하셨는데? <웃음> 우와! 어, 연결감이 생기고 있어. 좀더 자연스럽게. 어. 어? 나 지금 그게 떠올랐어. 오. 말레피센트. 말레피센트. 말레피센트. 네, 완전 안경. 네, 예 맞아 이렇게. 어, 이렇게 맞아, 이런 맞아. 이런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와 이런 의미니까 이미지가 확 떨어졌어. 엄청 세졌지. 음. 응. 이렇게 하고 이제 눈 밑에가 좀 하얗잖아요. 지금 눈 밑에를 칠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은은한 반짝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눈 밑에 얇게. 톡톡. 얹어서 생기를 주고 있어요. 너무 퇴폐적이면 안 되니까. 뭔가 꼬시고 싶은 악녀여야 돼요. 야죠 어아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섭지만 매력있는. 그게 아주 키포인트죠. 이제 중요한 음. 마스카라. 마스카라. 저번에 1호 손님에서도 그 마스카라의 효과를 느끼셨잖아요. 네. 엄청나게 눈이 다 떠지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속눈썹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 아주. 나다. 옆에서 봐도 딱 보이네. 네. 채워져요. 두꺼워지고. 어, 난 마스카라가 신기하다 너 원래 마, 살면서 마스카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남성분들은 마스카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생소하실 것 같아요 맞아 됐고요 이제 쉐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얼굴형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밑에가 좀 좁은 느낌으로 그래서 턱을 살짝 뾰족하게, 갸금하게 어... 만들어주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거, 드릴로 그냥?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성포가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저 오빠가 생각했는데 한 번만 내면 이렇게 한 때려서 이렇게 가 너무 부으셔요 <웃음> 그러니까 진짜 살롱 같아 이렇게 마이크 다시 한번 잠시 어. 해주고 <웃음> 어? 저 질문이 있다 요네 요거 스모키를 하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앞머리라는 거는 사람을 뭔가 좀 유하고 부드럽고 어리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어, 어. 앞머리도 유지를 해요? 네 앞머리가 있어도 그래도 좀 섹시한 느낌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내린 상태에서 넘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좀 쉽지 않지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네. 건데 굉장히 쿨한 색깔을 가지고 왔어요. 제볼 색깔과 딱 비교를 해보면 완전 다르죠? 맞아요. 네. 따뜻하고 꿀해요. 쿨한 맞아요. 느낌을. 지금 이렇게 눈 밑에 살짝만 해줄게요. 블러셔를 오? 하면 조금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블러셔도 많이 하면 무서운 효과가 좀 줄어드니까. 맞아요. 살짝만 맞아. 약간 생기만 주는 정도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 중.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해줄 건데 입술 꼬리가 고양이는 살짝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 음영 섀도우로 올릴 수가 있어요 오, 원하는 대로 입꼬리를 여기 끝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와와와 이쪽에 올라갔어! 오, 진짜 올라갔어! 우와! 와.. 입술을 아예 연결시켜 주는 거 아, 네 이렇게 그치. 보면은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제 립을 다 바르면 음.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냥 화장의 완성은 입술입니다 맞아요 오늘 두 가지 컬러를 갖고 왔어요 음. 이렇게 좀 어두운 버건디랑 약간 네. 자주빛을 가지고 왔는데 골라보세요 음. 손님이 나 이런 색에 꿈을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저 오늘 아침에 는데진짜 <웃음> 시꺼멓게 나오더라 고아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웃음> 어... 누구야? 어 알겠습니다 지금 립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는데 약간 네. 은은하게 지금 입꼬리 올린 거 살짝 연결한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지금 그걸 연결하면서 어두운 색깔을 안에 바르면 감쪽같이 사라질 겁니다 아 진짜 입술이 완성이란 게? 분위기는 눈이 만들고 얼굴의 혈색은 입술이 만드는 거 같아 맞아 어, 맞아요. 와 입꼬리 아직도 살아있어 오와 약간 이렇게 슉 올라간 거 보이세요? 네. 뾰족하게? 네. 어, 좀더 무섭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 컬러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어건드 컬러 이거 한번 봐주세요 색깔 색깔 봐봐 진짜 피 색깔이지. 오와 강렬하다. 진짜 고양이다. 나. 원래 주윤이가 고양이 상이기 네해서 음, 맞아 맞아. 근데 완전 지금 완전 그냥 동네 그냥 고양이 다 씹어먹고 다니는 고양이. <웃음> 아니, 왜 진짜. 왜 <웃음> 거의 아 근데 진짜 거의 이 씹어먹고 다니는. 아 진짜 끝이 안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든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 와. 어때요? 진짜 다르지 않아요? 네. <웃음> 딱 고양이 의상도 있죠. 아니요 아니요. 네? 없어요. 아, 뭐 환불할 의당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환불해달라고 하고 이상해. 아, 네. 네. 어, 네. 저한테 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악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우와. 지금 남성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무서워요. 약간 악칼진 표정 해주세요. 시크하게 밑에서 탁 가줘. 니달리 음. 스킨 중에 이런 스킨 있었던 것 같아. 음. 와오오 기즈벨. 맞아요. 조현 씨는 본인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오어 응. 준비를 해 봤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구두구. 그러니 하나, 둘, 셋 하면 왼쪽으로 가다 주시면 돼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따단. 어이. 열라라라. 따단. 어이. 열라라라. 어? 뭐야? 먹이 뭐야, 네 얼굴이지. 가까이서 먹게. 못... <웃음> 음 확실히 좀 옷이 아쉽긴 하네 제자기 가죽장에서 한번 입어보실래요? 나쁘지 않아요 저 잠바를 한번 걸치면 오, 뭐야 박진영 같아 어, 뭐야.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됐어? 오오! 블랙 이번이 훨씬 난거 같은데? 어, 진짜? 그러니까. 우와, 진짜 완전 옷이 날개예요 너무 거부감이 안 되는 게또 입술색이 음. 완전 진하니까 아. 원래 이제 본인 색깔이 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덜 드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이렇게 연준의 살롱 세 번째 손님을 악녀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리뷰 좀 남겨주시죠 제가 평소에 안 해봤던 화장이잖아요 오, 그래서 진짜? 이런 이미지로 해보니까 음. 되게 새로웠는데 네네. 아쉬웠던 게 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제 영둥이의 자켓으로 완성이 돼서 재밌었어요 음. 조금 더 도도한 느낌으로 음. 이런 상의 여성분한테 말을 한번더걸어본면 어말 학교에... 걸기 힘들어요? 네, 눈도 마주치기 어려워요. 어 그럼 뭔가 기분 안 좋아서 아무도 말안 걸었으면 좋겠을 때 이러고 나가면 되네요. 오 진짜, 오, 진짜. 진짜. 네, 진짜! 네, 그래서 그럼 오늘 100점 만점에 평점은 어떻게 주실 수 있나요? 100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에 98점? 어, 네통 2점은 항상 눈 찔려서 이 점이 어, 빠거든요 네. <웃음> 아, <진짜. 웃음> 저 아까 여기 뷰러 찌, 찝혀가지고 아, 그래서 아, 2점.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눈안 네, 찌르면 저는 100점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도 눈안 찔리길 희망하면서 오늘 박주전치를박주전시로 <웃음>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것은 전주의 손끝에서 일어진다. 영준의사이온 저희 <웃음> 다음에 <자, 오늘 웃음> 만나겠습니다. 안녕! 어, 황이었 아, 안녕! 안녕!